빗선 김송준 아래로 내려옵니다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채널에서 첫 인사하는 거거든요 송준이 로 말할 것 같으면은 빗선이라고 지금 발로란트 저랑 같이 하는 친구인데 중딩 레디언트입니다 오오와 네. 맨깨고! 아 진짜 새 타락해버리다. 이거부터 다운 없냐? 저랑 그러니까 나이 차이 별로 안 나죠, 그지? 응. <웃음> 어? 와몇살 차요 어. 그럼? 그렇다고 <웃음> 얘기를 해. 예예 <웃음> 어, 예. 예, 예. <웃음> <웃음> 일단 오늘 참여자분들 설명드리면 저희 크루 있고요 근데 한펜이는 요즘에 일이 바빠져가지고 어, 참여를 못했고 그 다음에 뚜뚜님 그 다음에 재황님 그리고 일강스그 다음에 이네님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빗선이 아까 소개했고요 그래서 열두명 꽉꽉 채워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스케일드맵 예? 그리고 예. 다른 직업들 넣으실건가요? 오 이런게 있네 또? 아이고 네. 이거 의렵다 의려워 수호천사 30초. 첫번째로 죽은 오! 야 그러면 수호천사는 하나 추가해볼게 수호천사가 뭐냐면 첫번째로 죽은 크루원의 유령인데 살아있는 크루원한테 일시적으로 방어막을 적용해서 보호를 할수 있는데 일시적이니까 보호를 못할 수도 있겠네 다죽여버릴거야 아, 아니 뭐.. 아, <웃음> 시작하기도 전에 갑시다 와, 아 뭔가 좋아졌어? 어이 깜짝이야. 어어어 뭔가 좀 조... 많기도하다. 임무도 많고. 어이구 아, 그래. 조명 꺼진다. 무서워요. 이럴 때일수록 침착. 잠깐 잠깐 잠깐. 아 저기 저기가 어디였지? 이런 헐 이럴 수가 헐. 헐 내가 이제 딱 봤는데 CCTV를 봤더니 연비 죽어 있는 게 그냥 떡하니 보인 거야 순간. 그래서 어디였냐고요? 아, 어디 죽어 있었는데요? 어디였냐면은 어, 그 오른쪽에 어. 보면 왜 항해실 가는 그 복도 삼거리 있잖아. 아 예. 내가 보기에는 조명을 끄기 전에 죽인 게 아닌가 싶거든. 음. 조명을 음. 고치러 온 애들 중에 오른쪽에서 들어온 애들. 어랑요. 응? 일강님이랑요어 맞어. 또뚜님이랑요 빗솔님이랑요 어, 아... 라비누나랑 연비누나랑 다간아 <웃음> 네, 잠깐만 안야 연비가 어, 있었어? 연비 오른..연비래 연비 누나 어, 오른쪽에 있었어요 <웃음> 어, <웃음> 연비 오른쪽에 <웃음> 있었어요 아 근데 오른쪽으로 가는 거 봤어요 연비님 네야 근데 사람이 어. 이렇게 많은데 그 복도에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이런 아주 대담한 녀석 연비야 잘 부탁할게 소천상 <웃음> <웃음> 근데 <웃음> 꺼지는 타이밍에 그 오른쪽 cctv 복도 있는 데서 일강님이 내려오긴 했습니다. 에? 저 녀석이 범인이야군! 어? 아니야 아니야 안 내려왔어요 저 창고 쪽으로 창고 쪽으로 해서 그전기세에 간거에요. 아! 에이. 밑에서 올라오다 내려갔어요 죄송 착각함! 아니었고 아니였어! 아니였어! <웃음> 왜 이렇게 아, 화가 난거야 두디는? <웃음> 일단 넘어가죠. 알았어. 음. 영빈님의 좋음은 아쉬운 걸로 합시다 야 12명 맛있다. 중에서 첫 퍼블 아 뭐야 저거 와, 라미를 누가 라미누나 투표했는데? 라미누나 누가 찍었지? <웃음> <누구야>? 누가 찍었지? <웃음> 난 라미가 의심돼 어? 나 이거 왜 발판 소리 안나? 이 버그 뭐야? 나네? 흠어 깜짝이야 이거 바로 고쳐 바로 고쳐 바로 고쳐 오케이 좋아 이게 근데 일이 엄청나게 아우 전기실 몇 개야 이거 싹다 그냥 없애자 연비야 나를 지켜봐줘 지켜봐줘 그렇지 어! 약속해! 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c c t v 방에 c c t v 를보다 c 죽은 것 같아요. 왜냐 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 시체. o m e on, come on, c o m 신고하려고 할때딱 신고가 들어왔어요 아하 관리실에 누가 있어죠 어, 어... 몸뚱아리만 있어서 잘몰라못 봤어요 아니 색깔을 못볼 수가 있나요? 아하 수상하지요 이 녀석 주황색이랑 회색을 구분 못 한다고? <웃음> 어, 너너야로 그러게 이 미술이 녀석이 제외하면 어한 어, 탐정 아주 있잖아. 지금 어 날카로운 지금 주황색이랑 회색을 구분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말이야 <웃음> 그러지? 그래? 키워놨어 스캔을 그런걸 끼고 왔어 <웃음> <웃음> 사보타지 터질 때 다들 어디 계셨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저 원자로 바로 옆에 있어서 바로 가서 고쳤어요 저시 n 님이 고치는 것도 봤습니다 저는 위에 바로 위에 네 제가 본 사람들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웃음> 아 그러고 보니까 난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 자리에 서보타지를 터뜨릴까요? 아니 그러지 그러지 그러지 그러지 많이 있걸 아, 몰랐던 사람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 바로 이혜 관리실에 있었던 저, 사람 정지실에 있다가 올라갔는데 이혜님은 제가 봤는데요 아 미안 범인은 범인. A씨 당신이야 A씨 이 녀석 죽어야 편집하는 기원이 가서 편집이다 편집하는, 편집하는 기원이 할말 있다 말해 나 식당에서 밥 먹고 있었다 어마어로 죽어라! 주목해야 될 점은 우리 중에 가장 잼민인 송준이만 레벨이 6이라는 점이다. 저 녀석 뭐야! 이 녀석이 못써지! 레벨 6이라고? 하하하하 <웃음> 왜이렇어왜 이렇게 막 <막아 웃음> <웃음> <웃음> 하지만 기원이 상파부터스킵할걸래 저기 죄송한데 앵그리 뚜르비? 응? 상대가 말할 타이밍은 줘야 되지 않을까요? 앵두 앵안 <웃음> 이거 다 나냐? 모른다. 익명투표다. 나 모른다. 익명인데? 익명 죽표다 어? 아, 어, 뭘 어? <웃음> <왜, 웃음>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나 아닌데. 아 먹고 몰라, 있었는데. 진짜 아니 코너 거파 뭐야? 뭐. 뭐. <웃음> 나았잖아 <까나, 이 씨. 웃음> <웃음> 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는 거야. 야, 얘들아, 얘들 같이 해. 됐다. 고친 거 아니야? 몰라. <웃음> 뭐야? 아, 어, 됐다 어? 어? 남은 임포스터는 한명 설마 c 이가 임포스터를 죽여버리는 작전을 썼다면 어? 신고 떴어! 뭐야! 이런 미친! 이건 복수다 이런 매텐! 이럴 여기서 저 정보 있습니다 어? 뭐죠? 이내님 확실히 제가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6시에서 3개 기버리거 제가 봤습니다 어? 그리고 저도 확시가 있습니다 다음 판에 저좀 보러 와주세요 뚜뚜님이 얘기한 게 나는 살짝 좀 쎄한 게 뭐냐면 우리 전기실에 4명 있었어 빗선, 케빈, 뚜루디 라미 뚜뚜님이 이내를 감싸면서 이렇게 플레이한다? 그렇다면 오히려 범인은 당신 어차피 인포 한명 남았는데 다음판에 저 확신인거 보고 가시죠 그러면 이, 지켜보고 있겠어 김뚜뚜 바로 6시로 내려오시죠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6시?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건너뛰음이 더 많아 괜찮아 어떤 색? <웃음> 이걸 나를 두명을 찍금 이걸 가야지 어? 어? 송준이 어디가 갑자기? 어? 이거 진짜 뚜뚜 아니야? 애들 안 보이지? 송준이? 어어어어 어, 어, 어, 송준아? 왜 그래? 아 미사일 쏘네? 오 산소 고간 잠깐만, 야 이거 벨 눌러 버리자 이머전시. 아아 아. 이거 이제 안 되냐? 저저저 가야 돼, 저 가야 돼, 저 가야 돼. 어 됐다, 됐다. 누가 나오고 있지 지금 저희? 수호천사가 누가 지켜줬나? 와 수호천사! 야 수호천사가 누구 지켜줬다는데 뭐 지킴 받은 사람 뭐 없었어? 티가 안났나보네? 제 확신은 믿으시는거죠? <웃음> 네.. 범인은 김뚜루 따라 앵뚜루디 네. 너야 왜 나야? 아니야! 빡디! 나도 그럼 확신 미션 보여주면 되는거 아니야? 확신 <웃음> 이 <진짜>. 미션 <웃음> 어디서어 니가 튜투빈 너는 뭔데? 나? 왜 자꾸 시체를 너가 찾는건데? 니가 범인이니 <웃음> 이걸 이렇게 어? 난딱 말하는데 분명히 CCTV보고 가서 찾은거야 연비 이? 초반에 거짓말 <웃음> 이렇게 와가놨어? 그럼 나 확실을 보여줄테니까 내려와! <웃음> 뭘 내려와 내려오기는 6시간 내려와 내가 쓰레기를 버려주지 뭘 내려와 <웃음> 아무도 체케면이 확실인거 모르는거 아니야 <웃음> 그럼 뭐 케빈님이랑 투디님 둘중 한명 아니지! 아니지! 받을... 아니지! 아니지. 확신 미션 할게! 아니지! 죽여봐! 나 확시미션 보여주면 되는거 아니지! 애들아 당신 확신미션 있어? 아까 나 의료실은 내가 해버렸고 어 그러면은 아 일단은 진짜 뚜루디가 맞아 애들아 이런식이면 왜냐면 뚜뚜랑 네. 이네랑 서로 확인했다 그랬고 그 다음에 빗선이 행성폭파하는게 확신미션인진 모르겠는데 내가 봤어 아 그건 맞아요 그러면은 뚜루디야 누가 고치겠지 하면서 CCTV를 그때 봤는데 연비가 거기 봉투에 죽어있었고 가서 신고를 누른 사람이 납니다 지금 알리바리 입을 짜증끼한 거냐 말이 되게 어떻게 어두운 CCTV를 봐? CCTV 가서 보면 보여 이 사람아 그거 뭐야 저게서 CCTV야? <웃음> 아니야 어떻게 보냐 그걸 저 사람 왜 저래? 때? 빨리 투표나 해 아니야 투표로 뭐 우리 이 있다고. <웃음> 나가 임마 화가 왜 이렇게 많이 난 거야? 눈썹을 잘못 골랐어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아, 시끄러운 사람 처네. 눈썹 화장을 잘못한 사람. <웃음> 너무 힘들어. 소천사 어려워? 아 너무 아니 이렇게 따라내 돌돌 따라댕기면서 나 투디만 돌돌 따라댕기면서. 제가 언제 할지 모르잖아 근데 네가 진짜 돌돌 돌돌 돌돌돌 따라다기면서 이제 투디만 따라댕긴다. 아아이씨 리안티스 짱나게 하네 죽으니까 시앤이 막안 살려줬다고 나한테 막지랄하요 <웃음> <아니. 웃음> 진짜 지랄했어요 진짜 <웃음> 어, 바로 아디시에이팅 걸던데 바로 어? 죽자마자 아디 이러면서 아니 누워존사 능력 장식임? <웃음>